Thank you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 카메라죠 반갑습니다 한번 오 해봐주세요 아 여기 아 그쵸 보이죠 여러분 예 네, 보입니다 좋습니다 어, <웃음> 아 고맙습니다 스티키 밤으로 어, 박수 쳐주시고 아 좋습니다 스티키 밤에서 준비되는 저희 팬미팅 어 이렇게 소규모 팬미팅인데 지금 서른 네분 정도 오셨고요 여러분 초록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양말 왜 깔맞춤했냐고? 아 이거 발 찍지 마세요. 아유 발을 찍고 그러세요? 네. 케빈님 머리가 잘 생겼어요는 뭐죠? 안데 아, 제가 꼭 뒤에서 다시 등장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연빈님 지금? <웃음> 오! 오! 예스! 아, 이 정도 환호면 은 어, 준비된 데서 안 해도 되겠어요 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캐빈이고요 야외 같은 실내 방청 부스를 스트리머 분들한테 대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최초로 제가 직접 팬분들과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스트리머 진실의 뺨으로 라고 해서 저희가 스트리머 분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예, 보여드리는 저의 직원이자 스티키밤의 직원인 연비님께서 지금 뒤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데요 뭐 저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한게 있다고 과거의 뺨 진행시켜 넘겨 <웃음> 이 맞아요? 이거 지금 저희 지금 스트리머분들 이거 모셔야 되는데 이거 맞아 지금 이거 PPT 퀄리티 이거 맞아요 지금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집중 어 아무튼 예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본명 최강수이지만 최캡빈을더 많이 씀 말하면 다친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내 나이를 직업은 게임 크리에이터 같은.. 뭐요?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약간 스트리머 고로시 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학력은 고대하던 연대조로 이건 좀 너무 선 넘지 않았나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어 먹고 살기 힘들어. 원피스와 포켓몬으로 성장 예, 참고로! <웃음> 또 꽃만 들고 <웃음> 네. <되고> 있어요 <웃음> 여러분 그냥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OA 어, AOA 모드는 음. 여러분 약간 잼민 감성 음. 나지 않습니까? 음.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인데? 제가 앞으로 진행할 제가 앞으로 진행할 포켓몬, 앞으로 진행할 포켓몬 콘텐츠, 콘텐츠. 어, 뭔가 또 방송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때도 역시 아 역겨운 생존기 네, 많이 했죠 그렇죠 아 지금 잠깐 채팅을 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역겨움 중독 어 여러분 뭐라고요 어, 여러분 제폰 케이스가 너무 예쁘다고요 <웃음> 아, 역겨운 생존기의 일종이었죠 네, 좀비 아포칼립스 이게 지금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조회수가 108만이 됐더라고 어느새. 에에에 안돼 안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고로시하는 자리가 이거 스트리머 분들 이런 거 보시면 큰일 나 이게 안 온다고 믿으세요 짜잔 타이어 요 케빈 오랜만 오 <목소리> 안녕 오랜만이야 지금 어, 뭐가 귀여워, 뭐가 귀여워, 아무튼간에. 에이. 하지만 <웃음> 잠시만. 그래서 뭔가 뭔가 큰 소리가 나는데 야, 어몽어스 스팀뉴스 바로 가보죠. 예. 아 이거 또 자랑을 또. 어몽어스 게임사에서스팀뉴스에실제로실었던 내용인데 이게 어, 자기네 서버가 터졌다. 유튜버 케 어, 유튜버 유튜버 케빈최가 포스트 하자마자, 갑자기 서버가 터졌다. 사람들이 저한테 어몽어스 뭐 아버지, 뭐선이자막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회수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먹었다. 대신에 여기 좀 나와 줘. 대신에. 어때? 어. 엄몽어스로 큰 사람들 여기 좀 나와 주세요. 예. 이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다. 끝. 아! 코너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황재성 씨 코너를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제 흉내를 내라는 거야, 저한테 어. 인터퍼! 이러면서 그 흉내는 조금 내가 뭐 성대모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내가 옷은 어, 멜빵으로 입어줄게 그래가지고 잠깐 가서 껴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안 들고 인터퍼너 때문에 내가 생전 안 입어본 서스펜더 멜빵 나 서스펜더인지도 처음 알았어 이번에 정말 이게 뭐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연을 이렇게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고거를 이제 제가 읽은 다음에 뭔가 이 인상착의만으로 맞춰보래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너지 이랬을 때 틀렸어 내가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쓰는 게 아니었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의 사연함이 있어요 궁중문화축전 그 멋진 연기 실제로 보고 싶은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와 잠깐만 어, 미치겠네 이거 자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딱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누구세요? 오, 안녕. 오랜만이야. 자괴감 개쩐다.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를 부여 잡으며, 너 내가 예뻐해 줄게라고 하면서 사랑의 뽀뽀를 갈기셨습니다. 와, 연비야, 나 이거 해야 돼? 스트리머 고로시! 후. 너 내가 예뻐해 줄게. 오늘 스트리머 최케빈의 마지막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케빈님, 서울역 기찻길에서 비둘기랑 주무시고 있는 걸 친구랑 같이 가다가 봤어요. 옆에서 친구가 새우깡을 던지니까 받아 드시더라고요. 제 과자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제 과자 이거 이게 얘얘 찾아야겠다 안 되겠다. 어 아까 앞에 카메라 부여잡게 하는 사람이랑 비둘기랑 카메라가 누굴까? 저 찾았어요. 저 그래도 어몽어스 비롯한 마피아 게임 두루 섭렵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맨, 이 녀석 이 녀석의 범인은 맨 앞줄, 왼쪽 블럭 맨 오른쪽에 검은 티셔츠를 입은 저 친구입니다 맞나요? 맞으면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진짜 개 사악한 게뭔줄 알아? 일부러 내눈 피하면서 되게 곤란한 척했다. 와나 어, 힌트 주려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나빴네. 어 카메라맨 다시 손 들어주세요. 저분입니다. <웃음> 비둘기. 글씨가 상당히 예쁩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요거 네. 뭔가 글씨가 상당히 예쁩니다. 글씨가 상당히 예쁘고. 지금 저쪽 그분이 약간 좀또맨 앞줄에 어맨 왼쪽 분이 약간 또 곤란해하시는데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비둘기 범인은 저기 뒷자리 앉아 계신 노란 머리 여성분. 알겠습니다. 어? 아 너무 약하게. 다시 한번 대요 다시. 한 번. 괜찮아, 괜찮아. 어! 비둘기 누구세요? 비둘기. 잠깐 저쪽 좀 찍어 주세요. 비둘기 누구세요? 비둘기. 비둘기 나다. 사실 나였다. 짜잔디. 저래아세너 글씨가 이래? 와 진짜 네 친구가 새우깡을 던졌는데 받아먹었다고? 친구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가 화야니? 몇개더 읽어볼까요? 아, 아무튼 한두어 개만 더 읽어보죠. 그때 예. 같이 있던 네다. 두세 개만 더 읽어보고 <웃음> 어 그때 같이 있던 애다. 야이씨. 케빈님이 연빈님에게 밥 사달라고 애교 부리시는 걸 봤어요. 그거는 밥좀사도 돼요. 제 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확률이 3%인 게 진짜 압박이라니까. 우리 지금 방청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노란 옷 선풍기 들고 계신 분 맞아요? 아니야. 이거 아직 결정한 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아! 스티커 밤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딱 이렇게 화살표 찍어도 돼. 화면에다가. 맞잖아. 어! 나왔다. 어, 제가 여기로 오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후원한 사람 좀 불러주세요. 어 혹시 정답 나다? 나요? 아, 내가 살짝 빗나갔네. 아,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오늘? 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방청방송 얼추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박수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어떻제 사인에 왔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예아 감사합니다 사인해주셔서 이렇게 작대이 근데 처음 봤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아, 아예 수아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반지인가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